잠시 후 189전 낮지 않는 것경시씨1좀보전 낮지 이 안된 것 잠시 후1원이 129전 낮지 이 안된 것 잠시 후 129전 낮지 이 안된 것 잠시 후1 2전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 9전 낮지 이 안된 요 잠시 후 129전 낮지 이 안된 것 잠시 지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낮지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. 이 비타민 D가 후로이 안된 것잠가이된대요시후지않된보니까이런된트는 그.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네. 저는 요즘에 하루에 10분씩 꼭 팬티만 입고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곳에서 네. 죄송합니다 네. <웃음> 이거 홈 미디어 화 아니잖아요 아이 찍지 말라고 오늘 찍어 감독님은 <웃음> 정말 어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고 그러분 오늘은 새로운 뮤직비디오 주인공 오투님을 만나러왔는데 오투님이 원래 타야 했던 지하철을 놓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도착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멘트가 저는 되게 재밌어요뭔데 네.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최대한 빨리 온다고 빨리 와주나요? 그럼 아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가아 네. 저희 유튜브 게좀 보셨어요? 저희? 그 뭐야 홈페이지 아 유튜브 채널을 네, 많아 네. 유튜브는 평소잘안 하시죠? 네 구독하는 그런 것도 뭐 딱히 없고 제 영상만 말 보고 고툰님 98년생 가사에 네, 그네 26년 제가 유튜브에서 제 나이를 아직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음제 나이 맞추기를 네. 해요 그래서 <웃음> 끝날 때오순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을아 그래요? 1차 추측 지금 저거 거의 첫인상이잖아요 네네네네네. 그러면 아 근데 9 4 9 4네9394 9394 9 5까지 95까지? 네. 하나를 굳이 지금 정해놓자면 지금 정하자면 2차 추측도 있습니다 95년생으로 가겠습니다 95년생? 네.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, 1차 추측은 음. 95년생인걸로 이거 좀 되게 사실 추상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런거 감독님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<웃음>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요 너무 좀 뻔한 질문이라서 네, 그렇죠. 재미없잖아요 식사하고 오투님한테 힙합이라는 게 <웃음> 힙합은 음악에 한정된 건 아니고 문화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.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요거 하나만큼은 쓸리지 않겠다 아. 심지 같은 아 심지 그런 같은 거죠 네. 어. 힙합은 심지다? 모르겠습니까? <웃음> 일단 뭐 인터뷰는 요정도 하면 되겠죠? 근네 오투님 네, 동작하시면 음, 아. 돼요 아. 중간중간에 갑자기 얼굴이 가까이 가서 나오는 그런 신도 막 섞을 것같으요 밀리면서 이래는 거예요. 이게 하는 게 아. This is classic. 이이 t h d a c 이이 o n to d i a y s s c l a 오분 맛이 와가지고요. 네, 너무 맛요 찍으라고 하셨어요? 네. 예. 오케이. <웃음> <놀람> <놀람> okay. 촬영이 끝났어. 네, 많이 커졌어요. 아, 진짜만요잠시 네. 요 네. 네. 네. 아, 네, 네. 네. <놀람> <웃음> 컨텐츠를 사실 폐쇄할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, 그렇습니까? 아번할렇게 됐는데 네, 최종. 최종 선택이 에는게 최종 선반갑다친구요 스파야. 팔이다. o k a t Keep on the l o t o My s h o u l e t o o Next to the n i n e t i s n e a t to the n i t e s <laughs> Oh <Okay. Damn. laughs> yeah! Damn! Damn! Damn! <laughs>